9월 평가원, 화학2 해설강이 시작하도록 할게. 1번부터 가도록 하자고. 1번은, 그, 뭐, 뭐, 너무 뻔한 거니까, 전지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답은 뻔하죠? 뭐, 수소, 산소 놓고 뭐 한다 했으니까, 연료를 이용해서 전기법 안에는 수소, 연료, 전지겠죠. 답은 2번인데, 여기서 추가로, <웃음> 볼타 전지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다음에 다니엘 전지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다음에 수소 산소 연료 전지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3번하고 5번은 모르셔도 괜찮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 1번, 2번, 4번은 좀 알아놓길 바랍니다. <웃음> 일단 전극과 분리막. 이 분리막이 없으면 이 분리막은 좀 중요한 것중 하나가 분리막이 없으면 수소하고 산소가 직접 만나서 반응해서 열로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열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소연료전지에서는 이 분리막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튼, 분리막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뭐, 효율이 좋다. 이런 거는 다 뻔한 거니까. 다음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지우개. 네. <웃음> 2번은 온도 t에서 그 A가 B가 될때 반응결에 대한 거잖아. 요 그치? 그러면 일단은 에너지가 낮아졌으니 에너지가 그만큼 차이 나오니까 발열반응이다, 이거는 맞고.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물었어요. 활성화 에너지, 정반응은 오른쪽 갈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때 언덕의 높이, 이게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고 역반응은 왼쪽으로 갈때얘기하는 거니까 따라서 B에서 1로 넘어갈 때이 언덕의 높이, 이게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지. 따라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A 하고 B의 차이 값인 거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요 차이가 아니고 A 하고 C의 차이 값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틀렸고 N은 맞는 거예요. 그렇지? 음. 여기서 추가로 좀 보면 좋은 게 촉매를 쓰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게 되거든. 그렇 그래서 추가 1번 촉매를 쓰게 되면은요 활성화 에너지가 좀 낮아지죠. 그럼 그 결과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고.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이 A라고 할게요. 감소하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A 프라임이라고 하면 애도감소야그 결과 정반응의 속도는 얘 빨라지는 거고 역반응의 속도도 함께 빨라진다는 거 하나 좀 알아 놓으시고. 그치?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더커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더커 역반응이 더 크잖아. 그치? 따라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빼. 뭐 그냥 절대값 칠해도 괜찮은데 어이? 따라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빼면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절대값 딱 취해가지고 이들의 차이값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지? 그렇죠? 반응 엔탈피의 절대값 이렇게 놓고 또 보시면 괜찮죠 뭐 됐나요? 그러니까 이두 개도 추가로 좀 알아 놓으면 좋아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가 너무 쉬워서 뭐 추가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앞쪽은 3번. 고체 결정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 그첫 번째 바로 풀면, 가는. 면 한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최심이 아니고 바로 뭐, 그렇지, 면심.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 니 애는 이렇게 알랄이 셀수 있으면 전부 다 뭐라고 했지? 분자. 애는 분자. 애는 금속. 애는 공유결합하죠? 그런데 쭉 연결돼서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인지 딱 결정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애는 뭐, 원자 결정. 그래서 애는 분자 결정. 애는 맞는 말이고. 다음에 흑연은 고체에서 분 우리가 원자 결정은 전기를 안 통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다라고 했지? 대표적으로 뭐 흑연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래서 예외 사항 하나 묻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답은 예.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지? 예, 넘어갑니다. 예, 4번. 음, 첫 번째 분자 간의 힘인데 첫 번째가 이 기준 끓는 점이 분자 사이의 힘이라는 거 하나 찾고 좀 해놓으시고 그럼 바로 뒤에서 풀리잖아요. 분자 사이의 인력 이걸 물어보게 되면 바로 끓는 점 묻는 거구나. 그럼 끓는 점은 C가 B보다 큰게 확실한 거지. 그래서 맞는 거고.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 D가 수소결합하냐인데 수소결합은 요 HF나 다음에 NH 붙어있는 거나 다음에 O하고 H 붙어있는 것만 찾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D는 이주기 원소야. 1 7쪽 2족이면 플로린, 그 녀석이 수소와 붙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따라서 뭐 수소결합을 한다가맞는 거고. 다음에 B하고 A는 왜 끓는 점 차이가 나냐 하면 이 둘은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분산력이거든. 분산력은 다 있다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쌍극자 힘이나 수소결합을 찾아봐야 되는데 얘들은 14족이라서 수소결합을 안 하고 다음에 1 4족이 수소와 붙어있으면 CH4처럼 대칭형 구조라서 무극성 분자거든. 그럼 무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쌍극자 힘도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지? 따라서 답은 네는 틀렸고 답은 기억하고 되 되는 거죠. 뭐. 알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네, 자 5번. 열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나왔는데 첫 번째 1번 엔탈피가 플러스 값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아 흡열 반응이구나 요거 하나 체크 좀 해놓으셔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 퍼 몰해서 엔탈피 나온 게 있고 그 말은 1몰당 얼마다 이런 뜻인 거고 열화학 반응식에서 그냥 이렇게 나온 거는요 열화학 반응식에서 이 앞에 있는 개수는 전부 다 뭐라고 내가 그렇지 몰이라고 한 거지 몰. 따라서 너 1몰 반응하고 너 1몰 반응해서 너 2몰이 생기면 그때 에너지는 182만큼 플러스네요. 흡수를 해야 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열악 반응식에서부터 개수는 전부 넘어 그냥 몰이구나 하고 우리가 찾아가시면 되는 거야요 이게 2번 내용 알아두시고. 다 그럼 바로 풀면 은 기억. 흡열반응이니까 반응물 엔탈피압은 생성물보다 크다가 아닌 거지. 틀렸고 반응물이 더 작죠. 다음에 NO의 생성 엔탈피 3번. 생성 엔탈피, 다음 요 용어, 요 정의 좀 하나 놓길 바랍니다. 그 생성 엔탈피는 그거 몇몰 만들 때야? 1몰. 그럼 여기서는 2몰 했으니까 요값 그대로 쓰면 안 되지. 나누기 2를 해 주셔야 되는 거, 그렇지? 그럼 나누기 2를 하면 91이 딱 떨어질 거예요. 다음에 무엇으로부터? 안정한 상태의 홋 원소 물질로부터. 따라서 N2와 O2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상온에서 안정한지 상태까지 보셔야 돼. 그러면 질소와 산소는 상온에서 전부 다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체, 기체 다 맞죠? 따라서 n은 2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얼마? 91이구나. 요게 맞는 거죠. 오케이? 다음에 분해. 이거 2몰 썼는데 요건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열9 반응식에선 이게 개수가 뭘수거든 그럼 여기 2몰이면 애도 2몰이니까 요 수치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2몰 분해돼서 1몰 1몰 생겼으니까 반응식 그대로 쓰고 화살표면 반대로 화살표가 반대가 되면 엔탈피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했지? 따라서 이때는 364가 아니고 얼마? 마이너스 182 땡이죠. 왜 364라고 써줬을까? 그럼 야 이건 1몰당 에너지야. 그런데 2몰이니까 곱하기 2 해봐. 이렇게 쓰니까 가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오케이? 다음에 부호는 또안 맞춰줬죠. 역반응이야 분해는 이 반응 아니야. 역반응이 분해야. 그래서 역반응, 반응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부호가 바뀌는 거 아니하고 물어본 게이 5번 문제인 거야. 알겠지? 음. 그래서 엔탈피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본 게 5번입니다. 넘어갑시다. 6번. 이게 이전에는요, 이런 형태 잘안 나왔거든요. <웃음> 그냥, 그, 뭐지, 표준환원전이 이런 거 위주로 계속 쭉쭉쭉 한 문제 뽑아내다가, 그게 빠지니까 난이도가 3페이지급 난이도 문제에서 거의 1페이지, 2페이지급으로 산화환원 쪽이 쭉 내려와 버렸네요. 만약에 신유형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한 3페이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산화환원 반응과 양적 관계 쪽으로 해서. 근데 아직까지 평가원에서는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워낙 기본이니까 전기분해잖아요. 그렇지? 그럼 전기분해에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있을 때 마이너스 극은 왜 마이너스겠어? 마이너스를 주니까 그런 거죠. 극판에서 이물질의 마이너스 전기뜬 녀석을 주니까 그런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물질에게 주기 때문에 아, N, A가 극판이 보내준 전자를 처먹어서 이게 된다는 것이 따라서 N은 마이너스 극인 거고 전자를 준 이쪽은 플러스 극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선 전자를 받아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플러스 극에선 전자를 주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반응은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난다가 맞고, 기억은 환원되냐? 전자를 주는데 무슨 환원입니까? 산화죠. 다음에 이 디귿 보기는 살짝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전류를 계속 흘렸거든, 플러스 마이너스에. 그 양쪽 극판에서 같은 시간 동안 전류를 흐르게 되면, 이동한 전자의 몰수도, 그렇죠.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NACL이니까 1대1이야. 그럼 너 하나면 너두 개야도 맞을 수 있겠지만, 요것도 좀 알아놓자고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양의 전류를 흘려주면, 이동한 전자의 몰수도 같아지기 때문에, 발생한 물질의 몰수는, 아, 2대1이구나. 요것도 조금 알아놓자고. 알겠지? 따라서, 같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예, 기억되는 거예요. 음. 예, 7번 넘어갑니다. 7번. 표는 온도 T에서 세개 강철 용기에 이제 A를 넣고 이 반응 속도 문제잖아요, 그렇지? 반응물은 A 하나밖에 없고요. 따라서 농도와 온도와 총매 이것이 이 녀석의 속도를 좌지우지할 건데 온도는 다 T로 했으니까 딱두 개밖에 없지 농도와 총매라는 거. 그러면 이두개 인자가 있을 때는 친절하게 농도 같을 때 총매 넣은 거거든. 촉매 를 넣었더니 속도가 아 빨라져 버렸네. 따라서 얘는 무슨 촉매? 정촉매.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는 거고요.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는요.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만이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 따라서 이두 개는 촉매가 없기 때문에 기억하고 니은은 활성화 에너지가 같게 돼 버리는 것이. 그래서 틀린 거고. 그리고 얘는 정촉매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따라서 기억의 활성화 에너지가 EA보다 더 크다. 니온도 당연히 이 A보다는 크겠죠. 다음에 몇차 반응이냐는 총매가 없을 때 비교를 하면 되니까, 농도를 내가 이렇게 두배 했더니, A 농도를 두배 했더니, 정확하게 속도도 두 배가 되더라. 그러면 A 농도에 몇 승? 1승이구나 해서 A의 1차 반응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답은 니온하고 디귿 되는 겁니다. 이 과정으로 푸시면 돼. 다음 넘어갑시다. 네. 8번 화학평형인데 처음에 a만 넣었었거든. a만 있으니까 평형이 아니죠. 따라서 이때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실행되는 거지. 그걸 물어본 게 기억이고. 그래서 평형 상수가 0.5인데 그래서 여기서 평형일 때 만약에 몰수를 물었다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계산은 아 부피는 1리터니까 몰수로 그대로 해서 e-a가 2x 사라졌어의 제곱. 그다음에 b는 x 생겼어, c는 e x 생겼는데 그거에 조 곱해서 이 값이 나오는 x를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평형일때 농도 물었으면 그게 맞는지 역산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실제 값을 계산 못하니까 역시 ㄴ하고 것도 바로 뭐예요? 이두 개는 그렇죠? 실전 문제 풀 때는 에 역산으로 가는 거죠. 과연 그런가 하고. 따라서 부피가 1리터인데 a가 1몰 농도면 그렇지 1몰 있는 거죠. 그럼 A가 1몰 사라졌으면 B는 0.5몰이 생긴 거고 C는 1몰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 값의 반응지수 Q를 계산하시면 1 그리고 C1이니까 N은 그렇죠. 0. 얼마 나오죠? 예, 5가 떨어지겠네. 미안합니다. 2, 1.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계산을. A가 1몰 농도일 때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는 같냐. 0.5. 1. A가 1이고 A가 1 사라지면 C1 생기고 B는, 어, 1 사라지면 0.5 사라지고, 그쵸? 아 어, 어. 아, 맞네요. 하여튼. 그럼 애가 0.5고 애도 0.5니까, 아, 평형이죠, 평형. 그치? 아, 아니, 아니. 계산 제대로 해놓고. 따라서 애는 같다가 맞는 거지, 뭐. 이건 당연히 맞는 거 맞지? 내가 뭐 계산 잘못한 줄 알았어, 순간. 그럼 D급. 그럼 C가 0.4일 때, 야, C, 평형이면 C가 1일 때의 농도를 묻는 거거든. 그럼 c 가 0.4면 아직 평형까지 못간 거지, 오케이? 그럼 아직 정반응이 좀더 어떤 거야? 우세한 거지. 평형까지 못 갔으니까 c가 더 생겨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정반응이 우세니까 q가 k보다 작다가 맞는 거죠. 그렇 그래서 답은 역산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b, 디가다 맞는 겁니다. 그렇지? 넘어갈게요. 예, 다음에 9번 들어가자고. 묽은 용액의 성질인데, 이거는 뭐 쉽죠. 쌤이 그, 항상 얘기했지만, 묽은 용액의 성질 기본식은 암기는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거 지어가면서 각각이 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 그걸 좀따지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 수능에서 만약에 이 9번 문제를 만났다 치면, 실제는 그냥 숫자 한두개 쓰고 답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야. 숫자 두개 쓰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그 정도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수능은. 내신은 그냥 다 쓰면서 하세요. 자, 온도 압력이 이렇게 돼 있을 때자 C의 몰분율에 따라서 증기 압력이 이렇게 변하거든? 그러면 애초에 기준 끓는 점은 이 녀석 묻는 거잖아. 증기 압력은 A가 더 크니까 기체되기 쉽지. 따라서 끓는 점은 더낮겠죠 그럼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 B가 더 높은 거고. 그래서 기억은 B인 거고. 그다음에 X하고 y 하라는 거야. 야이 세로축이 증기압력이거든. 그럼 나온 김에 복습 삼아서 식 하나 쓸게. 증기압력은 원래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질의 몰분율이야? 용매의 몰분율이야? 용매의 몰분율이지. 그런데 이 용매의 몰분율은 전체 몰수분의 용매의 몰수거든. 그런데 여기 X하고 Y는 용매가 똑같이 A라고. 따라서 위에는 A의 몰수를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럼 질문은 XY 구하라는 게 아니고 X하고 y 의비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B를 구하면 일정한 건다 지우는 거야. 전부 다 A니까 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샘은그 다음에 전, 더 어? 그게 지워지는 거고. 그럼 이 몰분율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몰분율은 그냥 합쳐서 몰분율에 합은 얼마? 1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N은 얼마 나와? 합쳐서 1 나오려면 0.9. 그치? 다음에 N은 얼마가 나와? 0.75. B 0.9와 0.75가 몰분율의 비고 그게 X와 Y의 침계압력 B라는 거야. 따라서 X가 0.9고 Y가 0.75라니까. 그럼 이거를 100 곱하고 15로 나눠버리면 15. 90하고 15면 얼마나 오네6 나오네, 6. 90하고 아, 7 5로 15하면 은 7, 5, 아, 5 나오네요. 그래서 X는 6, Y는 5 나오죠. 따라서 Y분의 X는 5분의 6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는 친구들은 그냥 요거 한 줄로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습이 좀안돼 있는 친구는 조금 남은 기간 동안 연습을 물군용액 성질을 해석하는 연습 식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계속 요식 변환시켜야죠 어쨌든 필요한 것을 계속 뽑아내는 연습을 하기를 바래요 10번 넘어갑니다. 이런 걸로 시간을 좀 줄이는 거죠, 등등해서. 자, 10번은 0.5기압에서 물질 A하고 B의 안정한 상의 수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 그런데 이제 25도씨 아, 압력은 전부 다 0.5기압이니까 한번 써볼까? 0.5기압이네요. 그럼 전부 다 0.5기압인데 온도가 25도씨 애네들보다 낮아 낮을 땐다 액체였다는 거야. 그럼 액체 상태에서 증기압력 그뭐 이거 있잖아요. 이게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온도만 올렸다니까 그럼 온도만 올리면 무슨 상태로 가 기체로 가는 거지? 뭘 거쳐서 액체 기체 평형점을 거쳐서. 그때 A는 82도일 때두개 상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 A의 끓는 점. 그럼 그거보다 온도를 높였으니 이때는 A는 기체 상태, 그치? B는 어, 어 온도를 96도가 돼야지 어, 바로 이게 끓는 점. 그래서 A, 0.5기압에서 A의 끓는 점은 82고 B의 끓는 점은 96이죠. 만약에 이걸 1기압으로 하게 되면 그렇지 끓는 점은 어떻게 돼? 더 올라가는 거지만. 뭐. 자 그리고 이거보다 b는 온도가 낮으니까 이게 바로 뭐 오케이 기체가 아니죠 온도 낮으면 기로 오는 거니까 액체 상태다 그럼 요것까지 준비 딱 해놓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억이 7 0도 c 82도가 돼야 끓고 그런데 7 0도 c 면안 끓죠 왜 외부 압력이 증기 압력보다 세니까 그럼 외부 압력이 0.5 요 때가 a의 증기 압력이 0.5고 요 때가 b의 증기 압력이 0.5인 거야. 이때는 A의 증기압력은 0.5보다 큰 거죠. 뭐. 따라서 70도 C는 이거보다 낮으니까 0.5보다 낮다가 맞는 거고 증기압력이 0.5일 때 온도가 바로 뭐죠? 어? 증기압이 0.5? 근데 외부압력도 0.5야. 바로 뭐 끓는 점묻는 거지. 따라서 0.5기압일 때 A의 끓는 점은 80이고 B가 증기압력이 0.5 됐을 때 끓는 점은 9 6대요 따라서 B가 A보다 높다가 맞는 거죠. 됐지? 세 번째 티은 이제 압력을 낮췄네요. 90도씨 25ATM. 야, 그러면, 일단 요거 먼저 가자고. 야, 82도씨가 끓거든. 그러면 90도씨는 당연히 뭐겠어. 온도 더 높으니까 기체 상태지. 그래서 디급보기는 대충 하나 그리면, 요렇게 해서 이쪽이 액체고 이쪽이 기체거든. 당연히 가로축은 온도, 세로축은 압력. 그러면 현재 90도씨면 요 위치인 거야. 90도씨면. 그런데 이 상태에서 0.5 기압이 아니고 0.25 기압으로 압력을 또 낮춘 거죠. 외부 압력을. 오케이 따라서 안정한 상해수는 당연히 뭐야? 오케이. 한 가지. 가스. 기체 한 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은 기억하고 니은인 거죠. 맞? 여기까지 아주 쉽죠. 10번까지. 뒤에도 좀더 쉽습니다. 이러나? 예 다음 11번부터 우리 또 시작하도록 하자고.